맞아, 다다 같은 말이야. 부모는 최고로 좋은 거 물론 해주는데 그게 못 해줄 그걸 아니까 맞아. 그냥 구랄 바에야 맞아, 맞아, 맞아. 아예 안 한다. 그게 낫다고 하시고, 어, 응. 아예 안 한다. 나도 지금 빠듯해 줄게. 나내몸 내 하나 관찰하는 것들 다 지금. 자식이 나왔을 때 얘도 나랑 똑같이 살지 않을까? 약간 음, 이런 것도 있는 거 같아. 진짜 이 아기를 위해서 나의 애를 위해서 전폭적인 어떤 나의 감정 물질적인 것도 그렇지만 심적으로도 얘한테 줘야 되는 그런 에너지를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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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맨날 출연이 있고 저 담비 넘어왔었는데 늦게 오면 집에 데려 가고 거창여고 2008년 졸업생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. 이예은 씨는 부산에서 대학을 나와 거창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간호사로 일하다 결혼한 예은 씨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. 같이 있고 존재 자체가 행복이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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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 30%였습니다. 우리 아이들에게 시골에서도 지방에서도 힘들지게 늘 꿈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부끄러워요. 이제 공무원이라는 직책 외에는 자리 외에는 실제 지방에서 안정된 사김제적인 직위 생활하기가 가능할까요? 경기도에서 대학을 나와 서울에서 직장을 얻은 이가훈 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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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혼할 수 있는 아직까지의 경제적인 여건, 집값 등등 포함해서 그 다음 결혼 이후에 아이를 낳았을 때그 육아에 대한 문제, 이런 문제 등등으로 아이들이 결혼을 낳다가기피는 현상이 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결혼은 하지만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이른바 딩크족도 생기고 있습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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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아이가 있으면 그게 불가능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었어요.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도 선택지에 있구나라는 걸 다들 깨달았을 뿐이에요. 결혼하는 삶하고 되게 동등한 지위를 갖는 선택지가 된 아마도 첫 세대가 아닐까 생각해요. 안녕하십니까. 사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산하제한운동을 벌였습니다. 53초에 한 명꼴로 인구가 늘어나면 2000년에는 5천만이 넘습니다. 인구가 폭증함으로써 식량, 교통, 연료, 주택, 공해, 입시, 취업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됩니다. 우리 때 너무 많이 나왔어. 우리의 생활타전을 위협하는 인구폭발. 그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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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출산 문제를 풀어가는 순서 아닐까요? PD 수첩에서는 일선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교권 침해 사례들을 제보받습니다. PD 수첩에서는 2021년 6월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받은 뒤 목숨을 끄는 교사 A씨에 대해 아는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.